거시적, 미시적, 방위적, 협의적, 보편적, 선택적, 무슨 뜻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아! 이 세상은 항상 이분법적 구분으로 나뉩니다.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넓음이 있으면 좁음이 있죠. 또한 전부가 있으면 일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러는 걸까요? 사회과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학은 파악문에 비해 늦게 출발했고 명확하고 독립적인 용어가 정의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죠. 사회복지용어 대부분은 경제학과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비슷하거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대인서비스이기에 상황에 맞는 집단표현과 수량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필요합니다. 큰과 작은, 넓은과좁은전부와의 일부를 뜻하는 용어들은 대부분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죠. 그렇다 보니 인간 발달을 공부하는 사회복지학도들은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어했을 그대들에게 현상과 규모 등의 용어 표현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미를 알고 나면 그동안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다고 자책할 수도 있죠. 거시적과 미시적은 어떤 용편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좀더 빠른 이해를 위해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밀림으로 여행을 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밀림의 숲은 정말 크죠. 그렇게 큰 숲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있어야 합니다. 즉 숲이 큰 것을 거시적이라 말하며 거시적 숲을 이루는 작은 나무들은 숲을 이루는 미시적 존재라고 말하죠. 또한 거시적과 미시적은 관점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되는데 관점이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나 자신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면 개인주의보다 이기주의가 더 많아진 요즘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거시적 관점은 개인별 이기주의가 많아진 책임이 사회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미시적 관점은 사회문제 때문만이 아닌 개인별 책임에 있다고 보죠. 이처럼 거시적과 미시적은 현상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광의적과 협의적이란 말은 구성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좀더 빠른 이해를 위해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후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범주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디에 후원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회복지시설보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은 후원을 필요로 하죠. 즉, 사회복지시설의 범주를 광의적이라 말하며 광의적 시설 중 소규모 시설을 찾아 후원하는 협의적 후원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또는 넓이를 표현할 때도 사용되죠. 광활한 협소한 등처럼 범주, 장소, 제공되는 것에 대한 넓이와 깊이적 의미에도 사용됩니다. 이처럼 광의적과 협의적은 상황에 대한 규모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광의적, 협의적 용어와 유사하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 보편적과 선택적은 기준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좀더 빠른 이해를 위해 대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하려 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대학생도 있고 가난한 가정의 대학생이 있을 수 있기에 무조건 제공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반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건 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죠. 즉, 대학생만 되면 제공해주는 것을 보편적이라고 말하며 가정소득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선택적이라 말하죠. 이처럼 보편적과 선택적은 대상에 대한 포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평소 우리가 사용하던 용어들에 대해 알고 보니 별거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죠?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주세요.